네.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취제처럼 그렇게 진행되었던 문화발색 사에도 먼지털이색 압수수색에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찰이 마련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된 낙인직지용망신주지용 영장 총구였습니다. 제1 야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성권물력을 파괴해서 강가독재 정권을 완성시키겠다는 백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유동열 정권의 국회 무력화 야욕에 맞서 주탄연설을 해주실 부천 소사 구의 국회 부의장을 여기 맞은 김상희 국회의원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참으로 비통하고 비통합니다 0.7%의 차이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더니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국회 제1당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폭거입니다. 정치 검찰의 만행에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군부 독재 시절에도 야당 대표에게는 영장 청구가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 정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아무리 독재를 했던 대통령도 대선이 끝나면 임기 초반에는 국민통합과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흉내라도 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땠습니까? 열달 동안 오로지 야당 죽이기와 전 정권 인사들의 보복에만 몰두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 죽이기에 정치검찰을 총동원하고 야당 대표를 세 차례 소환했고 압수수색만 300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못 잡아서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습니다. 물증 하나 찾아내지 못해 우선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백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정적 죽이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국 대통령실 기획에 맞춰서 정치검찰이 하는 건 엉터리 각본이나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5 0억클럽 곽상도 전 의원 등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검찰 출신 파주기로 일관하고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도 안하면서 무슨 양치로 법치주의를 입에 담습니까. 눈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전 세계가 놀라워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열달 만에 전 세계는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는 여덟 단계나 떨어졌고 정적제가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에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던질 때는 언제고 이제는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꿔서 공공요금 인상을 미룬다며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떤 때는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지켜야 합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 폭거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웃음> 검찰과 언론은 불체포 특권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당연한 수순이냐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분을 유도하면서 갈라치기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사은 일입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한결에서 민주주의를 지키, 지키고 민생을 지킬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독재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